Okay, hello everyone. Um, those who are taking SAT classes uh, at school. Um, I want to post up the, an a d d i t i o n a l video clip uh, that help you to improve your uh, skills for writing a n d language section. Okay. Um, as a first uh, uh, chapter of the handbook uh, that we are working on as a relevant Or irrelevant question. So, if you um, encounter questions on your on SAT test, you can find the adding, deleting, and r e v e r s i n g questions. So, I like to um, you know briefly explain what these questions are, what kind of questions these are. Um, let's um, go sentence by sentence. Um, on your uh, text SAT test book, you can See, you can find uh, these questions. So which of the following provide the best information to the paragraph? The writer wants a concluding sentence. This is a typo that r e s t a t e s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Which uh, choice best accomplish? Is, uh, there's a lot of typos. I will uh, you know, revise them and then f o r c the one that, which is perfect. Which choice provides the best transition to the information that follows? Which choice most effectively set up h uh, examples that follow? Which choice provides the most relevant detail? The writer is considering deleting the underlining sentence. Should it be deleted? And if you look down the multiple choices and uh, each of uh, the choices uh, starts with a yes or no. And there should be a reason why it's yes or why it's no. the writer is considering um, deleting, uh, blah, blah, blah. So uh, just to skim through these kind of questions uh, that are related to irrelevant and uh, relevant question. Okay, And um, mm, let's see. Um, okay, we're out. s o the underneath that. Uh, frequency and the features of uh, that question. Uh, you will probably uh, find a 12, uh, about 12 uh, questions per exam. Okay. And three questions per uh, paragraph. Okay. Uh, so add, uh, delete, revise, uh, questions can be You know, phased in a variety of ways, but that they all essentially have the same thing whether the infamous is relevant or irrelevant to the main point or passage or paragraph. Um, most questions uh, will therefore uh, require that you consider the context of the surrounding sentences or paragraphs. So, the purpose of answering them um, can be divided, you know, into Uh, three, uh, as you can see here, three uh, uh, steps, strategies. The first one, read the paragraph again, which means uh, re-read the paragraph, but don't spend too much time on it. You have to skim through it, okay? Because you already read it. The second one, restate the topic in your own words. Briefly, don't make it too long. So restate and the topic and The reword that topic in your own word s that means you understand the topic the main idea and you can paraphrase it and the last one is a uh, check each answer uh, multiple c h o i c e you uh, will be given four multiple choices a is usually no change and b c t and check each answer choice against that topic okay mm -hmm. so when Uh, you know, a question asks you to take the uh, uh, entire passage into account. Uh, do not need to spend too much time rereading the entire passage. You know, instead the focus on a couple of key places. So I want to explain what are those two key places. Oops. Okay. a l right, sorry about that. Uh, the first place that you have to focus on is what? The beginning, mm, sorry. The beginning, right? So you can see the 첫, 첫 번째 문단. And the second is uh, 주변 문장 특히 전문장, right? So first place is, uh, you know, the beginning of the passage. Uh, it's the place where main idea or main theme is most likely to be presented. And then, um, you know, you have to look at the surrounding sentences, but in particularly preceding sentences, not the sentence uh, comes uh, right after the underlined one. Okay. And then these are um, the strategy that you can apply um, to you know this kind of question when you uh, are dealing with um, general general idea 일반적인 아이디어, okay?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키치하는 게 uh, very very important.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so, uh, general idea, 자세한 정보를 내포하기보다는 질문에 원하 주요 내용이 포함된 보기 찾기. Uh, you know, in English, I, if I want to uh, explain that uh, uh, strategy in English, um, you go through uh, those three steps, right, before you look at the questions. Otherwise, you are more likely to be distracted by Uh, plausible sounding choices that do not actually answer the question. Uh, to be clear, 좀더 clear하게 얘기하자면, uh, you do not provide detailed answers. Uh, 그러니까 introduction이나 conclusion에서는 detailed information을 갖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uh, just take a few moments to get a general idea uh, of a paragraph. and focus i n d determine what sort of uh, information uh, the correct answer should contain uh, 정확한 답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음, if you keep uh, those things in, in your mind 음, 생각을 갖고 있다면 uh, you can find the you know, answer very quickly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음, so if you don't 그러면 relatively straightforward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좀 straightforward question 은 can be more Unnecessary confusing and time consuming이 될 수가 있습니다. Okay? 그러니까 어, 굉장히 막 직설적으로 어떤 디테일한 정보를 준다 이러는 거는 It not could be an introduction sentence or conclusion sentence uh, n either. 그쵸? 그래서 음, 약간 제너럴한 문제를 풀 때는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간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beginning concluding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p a r a g r a p h 있고 beginning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concluding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uh, question이 여러분들이 이제 뭘 묻겠어요 uh, this question asks you to uh, identify the information that best begins or concludes a given paragraph 당연하죠 그쵸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것 같고 자 중간 부분은 되게 디테일한 정보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전반에는 the, you know the beginning uh, part of the paragraph is a place where main idea and themes can be presented 그 다음에 결론도 마찬가지죠. 결론은 어떤 conclusion can reinforce the main idea 더 강화하는 게 되겠고 the middle, the, the middle uh, part of the paragraph uh, you know gives you a detailed information that are related to the main theme 자 main idea 찾기 중간에 언급된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면 오될 확률이 없다라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remember that the topic sentences and concluding sentences tend to contain main idea. 다시 얘기하면 as a result 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answers that 음, include specific details are less likely to be correct. 그러니까 정답의 확률 이좀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추 지시에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시면은 음, 여기에 제가 조금 빠트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춘 지시는 f o r example, but, in contrast, in instead, and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용의 관계를 좀 주겠죠 어, 자세한 내용이 나오던가 adversity, but conjunction, but 같은 거는 반대내용, in contrast, 마찬가지 자, it could be a you know a conjunction, or Adver, uh, conjunctive adverb, conjunctive adverb는 접속부사 같은 거죠. 뭐 however 이런 거 접속부사죠. 뭐 therefore, uh, cause and effect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럼 내용 관계가 좀 반대되기 오는 게 however이고, 자 therefore는 cause and effect 이렇게 오겠죠, 그렇죠? 자그 다음에 제가 여기 조금 빠뜨린 게 뭐가 있냐면 어, 단어가 could be a signal이 될 수가 있어요. this, that. Uh, these words can uh, be used as an adjective and a, a pronoun, but indicative, adjective, indicative, pronoun. i n so d i c a t i v e 라는건 뭐예요? 지시라는 뜻이죠. So 지시, 형용사, 지시, 대명사로 사용이 된다는 것은 앞에 나온 거. 아까 얘기했지만, You have to focus on the what kind of uh, sentence? Preceding sentence. 앞에 나온 거에 어, 중점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결성이 좋은 문장을 거기 안에서 딱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거 이렇게 나오는 거자 this is a plural indicative uh, pronoun or adjective these 그 다음에 복수 자또 다른 those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 앞에 언급된 걸가는 거고 자 article 더 이것도 특정하지 않은 어, 불특정의 어 단어가 어라면 더는 특정이니까 언급된 거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it could be a uh, repeated. 그러니까 워드가 앞에 언급이 되고 that word, the same word can be uh, repeated in the, uh, the next sentence. 오 OK,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문제풀때 많이 도움이 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so now let's move on to the practice uh, questions. Uh, so I hope you can apply these uh, strategies. Uh, when finding right answer but uh, you know like I just told you that uh, it c a n be a right answer it could be the best answer so it is very very important uh, to eliminate uh, fake uh, answers so this is the best uh, you know uh, situation A, B, C, D 이렇게 쓰면 A, correct B, or uh, wrong, wrong, wrong 그러면 A로 가는 거야 그쵸? The A. correct the B. so so 어 그러면 약간 좀 그쵸? 어, 힘들겠죠? 자 C. D. wrong wrong 그럼 A하고 B 같고 이제 고민해서 하나의 단서를 찾제면 선택하면 되는 거고 다 uh, so, so so so 이러면 이제 힘들어요 um, That's time consuming. You have to go back to the passage and read them again and go back to the multiple choices again and you know spend uh, your time reading them again and spend your time a n you know thinking of the right answer 자 이게 다 시간을 어, 이제 낭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에 읽을 때좀잘 읽어야 되겠고요. 그렇 집중해서 그다음 uh, you have to keep the topic sentences and theme in your mind while you're reading through the passages and paragraphs uh, 자 그다음에 문제 난이도는 머 h 프 추이시스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티프 추이시스도 보고 너무나 어뭐 문제만 보고 어렵다 겁먹지 말고 야채 보지 말고 어다 보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어 문제를 이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 프랙티스를 할수 있는 것과 그다음 우리 수업에서 음, 질문 있었던 거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들 질문 있었던 거 있었어요. 그쵸 자, 그거를 어, 풀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this is the first uh, sample question. 자, 제가 상태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띄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뭔가 움직이는 걸좀 봐야지 네,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number one, okay. 자, question. Which of the following provides the best introduction to the paragraph? 자, 이거는 무슨 문제? 인트로덕션 문제예요. 그러면 뭐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굉장히 테 t 란 고유 명사 숫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자, 한번 봅니다. the um, 제가 펜을 좀쓰도록할게요 오케이. Okay. the earliest recorded use comes from uh, Sumerian 우리 수메르 그 고대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so clay 어 uh, tablet 약 아래 그 캡슐 같은 거죠. 자, which indicate that honey, honey가 이제 중요한 이제 뭐 어떤 재료죠. 그렇죠? 이 paragraph에서 was used in the more than a quarter of all prescription. 자 이게 모든 prescription 어, 처방의 a quarter, 4분의1 정도 이상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The ancient Greek and Egyptians also used honey를 사용했대요. 자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사용했다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이런 고대 사람들이 허니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겠죠. regularly, uh, 정기적으로 in ointment. 자, ointment가 그 연고를 나타내요. for the skin and eye disease. locally produced honey. 자, 그 지역에 생산된, 즉, 수입에서 이렇게 어디 건너온 게 아니라 그 토산품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굉장히 싱싱하다는 얘기인데 Can be an effective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Uh, treatment for seasonal allergies 자그 어, 계절에 맞게 오는 알러지에 따라서 이펙티브 트리먼트가 될수 있는 게 허니였대요. 자 그럼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의 허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The Medical device company 주업니다. 자 이름은 그냥 고위공사니까 그냥 힘들게 읽지 마세요. 뭐 normal a l l g y 를 영상하는 이름인데 therm sciences 대문자니까 제가 파란 파란대요. 팔다. 자 모를 a n honey 허니 이름인가 보네. 자 bandage cover e d in honey 허니로 덮여진 바 반지. 어, 밴드 알죠 자, to hospital 그것도 25개국 이상에 in over 25 countries, in fact, 사실상 자, This is a um, conjunctive adverb, 접속부사인데 사실은 그러면 좀 집중하게 만드는데 뒤에 뭐라고 하나 봅니다 Honey have been shown to prevent the growth of f o o d b o r n pathogens u c h as ecoli 어, 근데 디테일하게 이거를 언급하는데 갑작스럽죠 굉장히 이제 식중독, 뭐 대장균 같은 이런 것들의 성장을 막는,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 사실상, 자, 이게 굉장히 연결성이 좀 없는 게좀 느껴집니다. 자, 일단, introduction <웃음> sentence로서 가장 좋은 거, the carb, di, uh, carbohydrate, 자, 탄수화물이 왜 나와? 그죠? 그 다음에 as a result of this quality 자, this q u a l i t y 이 honey q u a l i t y 결과로써 along with the thickness that prevents wound from becoming infected 자, honey has been used uh, med, medicine, med, medicinal purpose for uh, century 자맞죠 4th century Greek, Egyptian, Sumerian 자 이런 좋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가 좋아요 만약에 얘가 이거면 어떻게 해? CD 다 가고 어, 골라야 되겠죠 어, uh, In contrast to other sweeteners that s w e e t e n e r 언급이 앞에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설탕인데 Such as sugar, honey contains a number of vitamins and m i n e r a l 자,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Some s t u d y have found that the honey can also reach blood sugar level 자, 이거는 뭐야? 부정적인 내용이니까 제기세요 자, 정답 B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번째 The writer wants a concluding. 자, 이번엔 아까 문제랑 다르게 어, concluding. 자 결론을 이제 내리는 그 문장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라 하는 것 같아요. That uh, restate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which choice best accomplished this goal. 자, 아까 다 읽었기 때문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 문장이었어요. 었 아까 제가 읽으면서 어, 굉장히 엉뚱하게 디테일하게 나온다. 아까 제가 스트 r a t 에서도 introduction이나 conclusion은 어떤 거? 좀 general, 어, broad한 거. Not detailed information. 자, in fact, honey. 아까 다 읽었기 때문에 이거로 대장균이든 뭐 uh, f o o d b o r n e uh, pathogen 이런 것들은 언급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였었어요. 왜? 앞에 언급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c o n c 과 introduction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 자, introduction은 It gives you a main idea, main theme. And c o n c 은 어떻게 한다고요? Reinforced. Main idea, main theme.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로 해서 딱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밥을 골라보면 자 바꾸지 말자 바꿔야 돼. 자, people with insulin이 왜 나와도 whether its application is conform, conformed by science or passed down 자 이게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게이 고대 사람들이 언급을 했으니까 그렇죠. honey is as useful as its delicious. 자, 맛도 좋지만 이게 맛이 좋은 거와 마찬가지로 맛이 좋은 만큼 useful하다. 왜? It could be used for ointment cream, 또뭐아 y 디 d i s a 또 allergies 치료준다자 그래서 이게 컨클루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서 딱 끝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장이 됐어요. 정답은 C가 됩니다. 자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to make this paragraph most logical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논리 정연하게 자 여러분들이 논리적 사고가 없으면 뭐다 괜찮아. 근데 논리성이 있다라는 거는 얘기를 하다가 이상한 내용이 중간에 빡 들어가던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 쫀쫀하게 글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야지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이렇게 해야 만든다는 얘기에요. 자, bees als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is distinctive trait, nectar. 어, nectar 아시죠? The first material. 자, 이게 바로 그 Can you, you know, give uh, can give you a definition of a, a nectar? 자, the first material collected by bees. 그러니까 꿀이 우리가 먹는 꿀이 아니라 이제 그비가 처음으로 가, 가, 갖고 오는 그 honey를 낙돌려라고 합니다. 자, make honey it is made of primary of water anywhere from 60% to 8% in addition to this behavior 자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this 라는 거. 자, this behavior는 앞에 언급이 됐었어야 돼. 자 어떤 이상하죠. 왜 this behavior이 없어. 그럼 얘는 무조건 좀 logically 잘못된 flow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he chemical makeup of a bee the stomach plays a large part in the honey's resilience during the honey-making process however, 자 이런 것도 좀 챙겨놓고 the bees remove much of this moisture by flapping 자, 여기 있네요 flapping their wings 자 이게 behavior 있 flapping their wings는 막 이렇게 쉬는 거야 그래서 날개를 막치면서 most of this moisture를 좀 remove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So When the bees uh, re-jurgitate the nectar from their mouth into combs, to make honey more than with the hydrogen uh, peroxide, which is thrown to the, the promo here. Okay. 자 여기에서 그냥 찾을게요. 자 in addition to this behavior 이제 어디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봤기 때문에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현장에서 공부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자 여기 여기지 어, 아까 얘기했지만 in d e g r v e adjective, in d e g r v e pronoun이 hint라고 그랬어요. clue. 자 그럼 this behavior이 나온 요 다음에 어, 이게 yeah,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은 3번은 이렇게 들어가죠. 지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 지수 비율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한 문제 더 갈게요. 자, which choice p r o v i d e a basic transition to information that flows? Which o i c e most effectively s e t up the example that uh, flows uh, follows the carbon hydrates in honey. 자, 여기서 지금 요 부분을 좀 보면 되는데, the ancient Greeks and Egyptians also used Um, medicine ear honey regularly in ointment for skin and eye disease raw, raw material인 것같아 locally produced honey 그러니까 아직 가공되지 않은 그 허니가 can be an effective treatment for seasonal allergy로 사용이 될수 있다 자 여기서 transition 그러니까 문장이 넘어가기에 있어서 어떤 게 좋은지를 이제 묻는 거야 그쵸 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 좋은 얘기 해야 돼 그 자, Honey is over processes 이게 굉장히 가공처리가 오버됐대 나쁜 얘기 자, Honey based treatments are used around the world 자, 전 세계 사용되는 건 맞지만 이게 transition으로서의 역할은 아니죠 오히려 conclusion은 괜찮고 자, Honey 아까 언급한 이 Honey가 Antibacterial uh, properties and can even be used as a uh, mouthwash 음. 자 너무 갔어요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다가 그 지역에 생산이 된 허니는 Effective Treatment가 될수 있다 Seasonal Allergy 그래서 여기 있는 Locally나 Seasonal Allergy나 앞에 언급된 게 이게 완벽하게 좋은 추진 지점이 맞습니다 그러면 No Change가 정답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음 어, 하나 더 있어요. 자 하나 더 있으니까 요거 맞아놓고 갈게요. Which choice give a second supporting example that is most similar to example already in the sentence? Which choice provide a most relevant detail? 자, 적절한 관련성 있는 디테일을 어떤 게 주느냐?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번은요. Honey contains a very little water in its natural state preventing bacteria for, from flourishing. 자리 l 리 없다 거의 없다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앞에를 여러분 보시면 추가적으로 허니가 물기가 거의 없어서 어, 이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것을 막는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음, 노출인지. No m o l l u s e s is a byproduct of a canned sugar 자 이건 뭐, 뭐 부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동떨어졌고 Honey may cause bacteria infection 나쁜 얘기하죠 자, uh, Fructose and glutose are responsible for honey sweet taste 자, 그냥 이거 하면 되네 그래서 no change 자, A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학생들 어, 화면이 좀 이렇게 보이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학생들에게 숙제를 준 거에 대한 질문 질문이었어요, 그죠? 자, 우리 지금 온라인 수업 듣는 학생들 우리 세개 질문 나왔었죠? 자,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3-1. Uh, in uh, 1883, uh, Theodore Roosevelt 대통령 traveled to North Dakota uh, Badlands. 자, 이 Badlands가 좀안 좋은 땅이라는 건데, it was a voyage uh, that changed his life. 자, 이쪽으로 간게 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여행이었답니다 자, l o o s e t had always loved the outdoors. 좋아했대요. but 자, 이거 중 중심. 어, 응? adversive uh, advers adversative uh, conjunction. 자, 이게 역접이죠, 그렇죠? 어, 그러면 앞에 나온 것과 반대가 나와야 돼요. The voyage convinced him that the natural world deserved uh, protection after his inauguratio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901년에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he became more, uh, even more dedicated to w i l d n e s s conservative. In uh, 1903, he interrupted the national uh, speaking to uh, 여기까지 안 읽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effective transition. 자, 이것도 춘실 문제인데, 음, 가장 좋은 transition을 어떤 게 제공할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자, 여기서 No change. 바꾸지 말자. He found the t r e f somewhat unpleasant. 자, 앞에 버 t 가 있고, 여기 bad land가 있는데, bad land, 근데, 그럼 좋은 얘기가 나왔어야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뒤에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지. 버려. 자, he decided to turn his attention to politics rather than nature. 자, 아직까지 이 politics 얘기하기가 좀 너무 급하죠. 그쵸?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답이 끌리는 사람이 inauguration as a president가 됐으니, 여기 가서 이거에 대한 결심을 했다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attention to politics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에는 이 나쿠타라는 이배랜드로 갔던 여행이 이 사람의 어떤 결정을 확 뒤집은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영감을 주던가 뭐 뭐. 어 이게 배랜드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내추럴적인 면에 있어서 이게 좀 괜찮은 곳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 어떤 정치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most 19th century politician 자,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래서 놓인지 no 자, 이대로가 좋아요. 그래서 이뭐야지 더를 왜 썼어? 아까 선생님이 더를 얘기를 했죠. 앞에 얘기했던 어 v o y a g 가 더러 바뀌었다는 건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더 h e v o 가 convince him, that y e a r 를 확신시켰다는 얘기예요. Nature world deserves protection. 자 그래서 이다코타가 굉장히 넓은 땅도어리거든요 어,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어, but로서 역적으로 연결이 되기 아주 좋은 트랜지션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자이 문제는 음, the w r i t e r was complete the sentence with information Uh, emphasizing the positive impact of meaning 자 여러분 고용공사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요 자 biography 이 사람의 전기 on 그 다음 a uh, just legacy 이 사람도 이렇게 동그라미 which choice most effectively accomplish that goal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자, for almost 40 years after the world of uh, world, uh, world war II, the work of Ernest Everett uh, Just 자 요것만 해 요것만 자, 이 사람의 업적, 동격 한마자, African American uh, biologist 생물학자였어요. Known for his study of a marine creature, 자 어떤 해양 생물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던 그런 생물학자였는데 f o r 가 o Then 1983년, 자이메인인냐의 사람이 이제 등장이 됩니다, 그렇죠. 자이 사람은 professor at the, of the history of science at the MIT. Wow, so one of the, you know, um, pre prestigious schools in the c i t y published the pri prize winning biography. 자, 자기 전기를 출간을 냈는데 이 타이틀을 보세요. Black Apollo of Science. 자, 블랙 아폴로 사이언스. The life of 이 사람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일대기를 그려서 책을 출간했고 나중에 이 사람 일대기를 그다음에 상까지 탔어. 자, since that time 그때 이후로 e m i n e 사람이 has written, 지금까지 several other important book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no change, 그냥 바꾸지 말자와 a number of events h a e become, uh, has been organized to bring interest, uh, i n c r e a s e attention to a j.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했던 게 a냐 b냐 이거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The history of science has become popular field of study. 이거는 이제 분야기 때문에 너무 동떨어지고 Many important discoveries. 많은 발견? 뭘 발견했어 그렇지자 이것도 빠지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100%다 100%, %보다 100 정답이면 딱 찾기 쉽다고 근데 40대 60이야 아니면 뭐45대뭐 55야 이러면 이 차이점을 어디서 찾아야 돼? 어, logical thinking. 어, transition. 더 좋은 거. Not the right answer. 어, b o u t 는소 an a n 서 찾아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n 친 c h 온다면 이 사람이 여러 책을 썼다 그냥 책을 썼어 오케이? 근데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성을 진다면이 사람의 전기를 썼고 이 사람의 전기가 상을 탔어 자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uh, could be a m 이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number of events 이게 뭐야 이 사람의 이야기를 쓴 전기가 uh, 더 increased attention을 이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더 연구를 했고 이 뒤에는 좋은 얘기가 나오죠. United States Post Office Issue uh, Stamp 음, 우표를 발간을 했대요. Uh, c o m m e m o r a t i n g 을 어떤 기리는 거, 그 다음에 numerous c o n f e r e n c e were held in uh, his honor. 더 많은 컨퍼런스가 열렸고, Scientific Journals p u b l i s h e s Uh, special issues dedicated to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 여기서 나왔네요그렇죠 그래서 이, a number of events가 뭐야 여기 언급됐고 이것이 이런 attention을 줬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을 그냥 딱 끊어서 책으로 끝나기보다는 a number of e v e n t 에 대한 뒷얘기가 얘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b가 a보다 더 좋다라고 봅니다 한 40대 60 정도 음. 자그 다음 이게 마지막 문제 같아요 자 우리 학생들한테 나온 질문은 3번인데 이게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번 2번을 같이 썼습니다 자 여기서의 정답은 예였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의 정답은 음, 어, 이거였어요 었자 그러면 introduction은 일단 여러분이 잘 푸는 거야 그래서 i recently 이게 자서전 같은 그런 essay식의 이야기지 뭐 어떤 어리글이나 정보를 주는 informative 어, 테스트가 아니었었어요. 자, I recently developed a fascination with paper in all i t s form. 이라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I ju uh, in just a few months 후에 I accumulated a pile of books을 쌌어. 그 다음에 book, photos, and postures, not to mention 이건 말할 것도 없이란 뜻이에요. stationary, 어, 그 문구, 문구 같은 거, uh, greeting cards. all over uh, my house. I had always been an uh, avid traveler. 굉장히 열정적인 traveler였대요. and photographer. but, now briefly colored the photographs that cover um, my bedroom, my living room, and my office.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유머러스하게 연결이 되는 uh, A가 정답이 됐었고요. then, 그다음 I discovered, uh, 여기서 보세요. 3번. 이게 이제 아니란 얘기예요. 자, o n a r form that traces is r u e to commonplace book in the 15th century e n g l a n d 자 이건 지금 무슨 문장이야 This could be a conclusion of this paragraph 여기 paragraph에서 conclusion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질문을 보면 자, The writer is considering deleting the underlined phase 자, 이거를 빼는 걸 고려하고 있답니다 Placing a period of uh, after a uh, scrapping Should that information be kept or deleted? 자, 이거를 빼는 게 낫냐, 어, 그냥 어, keep 하는 게 낫냐, 이건데, 자, 여기서 빼기 좋은 거는 blur, u 어, interrupt, 방해하는 거야. 음, 흘러가다가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 빼는 거야. 자, keep 해? 자, 그렇지 않으면 keep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뭐, 뭐, 방대한 그런 scrapping, 어, 어떤 세계를 발견했어. an art form that traces its root 자 이거에 대한 어떤 근원이 to commonplace 인데 그 commonplace book이 in 50th century 자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쵸 and s u d n l y paper book on a whole new uh, significant for me 라고 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이게 음자이 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 이게 이제 키브라라는 오케이 uh, okay. uh, sorry 제가 잠깐 I was a little confused because uh, uh, question sentence two should be replaced with this one at times I even worried that my walls would collapse under their weight 라는 걸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게 없는 거야 이걸 읽고 가니까 이제 조금 연결된것 같지만, 그래서 음, 걱정을 했는데 마 월이 클라스 될 수도 있겠어. 왜막 색을 칠해놓니까 어, 무거워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겠어. 이렇게 재밌게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on all form이 어, 그 15세기라는 영국의 어, 카마플레스 북을 이제 루트를 리트레스 한다라는 form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음. 자기 집에, 자기 굉장히 관심, 자기가 집했던 거 이거 얘기하다 갑자기 나오잖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okay, deal it, deal it. 자 이유를 잘 골라야 돼요 because it blurs the p a r a g r a p h focus on writing love of paper 자이 사람이 이걸 좋아한다는 얘기지 이게 페이퍼에 어, 대한 어떤 사랑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거에 대한 형태가 이거고 이거는 또 특정하게 15세기 잉글랜드 자 이게 약간 엉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lur. 자, 흐릿흐릿하게 만들다. 정답 C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학생들 또 질문 관련된 것또 수업 올릴 테니까 열심히 보도록 하고 어, 앞에 시작 부분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언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익스포네이션을 하도록 합니다. 자 수고했어요. 자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열심히 잘 하길 바래요. 이렇게 봐봐.